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은 가보징어 전문선사 굉장히 유명한 선사죠 무창포의 체이스오 선선 하게 됐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일몰입니다 가보징어 울때는 조금 안좋긴 한데 직장인이 뭐 시간을 그렇게 낼수 밖에 없으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포인트에 벌써 왔는데 외연도가 실전 았으니 찍고서 가시려고 하시는건지 아직 흩뜨기 전이라서 고추장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채비를 덮고 나니까 편집장이 그런말을 하더라고요왜 워밍업을 안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직결부터 시작합니다 자 싱커는 16호 자 직결로 한마리도 안나왔고 내추럴 계열 써보겠습니다 자 가죽줄 길이가 40cm 쭈꾸미 배도 아주 그냥 즐비한 아싸 사모장님 커피 주시네 지기네 지기네 고맙습니다 잘생긴 사모장님께서 따뜻한 커피를 주시네요 히트하셨어 쭈꾸미인가? 쭈꾸미네 네, 쭈꾸미다, 이거. 어이고 와, 일물인데, 이거. 추로 올려야 되나? 1 6콘데싱크를좀 올리겠습니다. 자, 18호. 얼른, 얼른 올리고. 원래는 적응하고. 갈치, 갈치. 갈치. 허허, 이야. <웃음> 풀치. 예, 2지짜리 나왔습니다. 갈치가 다 나오네. <웃음> 저는 쭈꾸미. 아이, 왜 자꾸 쭈꾸미만 나오지? 어? 쭈꾸미 큰 거야? 허허, 오늘 마수네. 잡을 정도 되겠습니다. 자, 해 뜨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자, 첫 수. 쭈꾸미 같았어. 그냥 매달리고 있는 가지 40cm로 워밍업을 합니다. 직결은 잠깐 쓰고 말았고. 아이, 편집장한테 또 혼날 텐데. 에이, 이거 물이 안 가네. 아유. 아니 뭐 방송으로 선장님 한숨을 쉬죠 일물이라 물이 안간답니다 큰일났어 가기는 물이 좀 가야되는데 두번째 포인트에 오셨는데 물이 안간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웃음> 솔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으로 배가 밀리는걸로 포인트 탐색하시겠죠 여기는 또 조류가 좀 있는데 이어졌어가기더 자. 선장님, 우리하는 반대로. 한 마리 나왔어요. 쭈꾸미들나 자, 봐봐요. 팬들이 이렇게 짱짝 하는 게 아니야. 낚시를 핸드으로 찍히고 있다가, 계속 뽑아요. 핸드폰 뽑리수 나오도 한나뽑아 있죠. 어, 저항이 좀 있어. 요건 갑이다. 가지 채비해서 물고 가만히 있는 녀석들은 힘들죠. 저두 마리. 히트. 야. 이제 나오나 봅니다. 아 괜찮아. 자, 내추럴에도 나오네요. 저는 쭈꾸미? 갑일까요? 오, 갑이다, 이거. 아우,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자, 세 마리. 가만히 물고 있어. 아침이라 그런지 밤새 떨어진 조금의 그 수온 때문에 그러겠죠 당기는 게 없습니다 아침에 주황이 좋네요 요건 쭈꾸미아식짜 진짜 되게 예민하네 쭈꾸미가 나오길래 컬러를 안바꿨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아침에 보는거는 쭈꾸미나 가보지거나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아이고 갑인줄 알았잖아 짜식. 쭈꾸미가 크니까 가지차비가 턱하고 걸립니다 쭈꾸미다 아 큰일났네 이거 자, 지금 낚시가 안 되니까 조금 있어야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상에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방에 들어가고. 상에 가서 또 밖에까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야한번 걷어주세요. 한번 상에 딱 들어가서 나오세요. 자, 고기 좀안 나온다고 선장님께서 빠른 판단 하셔서 오늘 기름 좀 넣고 합시다 이러시는데 조금 시급했어요 전투 낚시 예고하시는 겁니다. 아까 동틀때까지는 요 주황이 좀 나왔는데 조금 더 해보고 입질없으면 또 칼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선수자리는 웬만하면 이거 물잘 안나오는데요 펌프를 큰걸 다루셨나 물이 뭐 컬컬 쭈꾸미일까요? 가보시는거에요 에이 쭈꾸미 아니야? 가벼운데 작은 거라도 값이 좀 나왔으면 값이네요 오 그렇게 작지도 작긴 작다 근데 <웃음> 네, 담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저는 주황을 쓰고 있어요 이건 쭈꾸미같은데 영나마치 쭈꾸미네 오 미끄러나어 오, 어, 이거 이거 크다. 나 어이 이거 물어보는 쭈꾸미네 이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밥이야 바꾸려고 했더니 안 바꾸면 되겠는데? <웃음> 조금이 나오다가 밥이나오다 그래요 같이 있나봐요 여기 근데 길이 안 나가냐면 오늘래쪽 박제가 여러분 아... 해가 많이 흔들리니까 손님들이 감을 못 잡더라고 그래서 바깥쪽은 안나왔 오늘 바깥쪽은 하루 종일 고 여기서 그냥 통가주는둘다 음. 음. 이건 답이다 여기도 하루 종일 하는데 이게 아니도고 저런 사이즈로 나오면 괜찮죠? 일단 블루 레이저 먹히니까? 오우, 좋아. 저도 블루 레이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 하지? 근데저들라고 <웃음> 하신 말씀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입질은 잘 오는데 쭈꾸미네다 어? 오! 오! 괜찮으세요? <웃음> 맞으신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저쪽으로 충 날라가지? <웃음> 선생님 맞으셨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아, 선장님 조언은 딱 그거예요 가지가 좋긴 한데 물 힘이 약한 날은 가지가 제대로 떠있지 못한다 자, 선장님 말씀대로 선장님이 일단 제채비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웃음> 자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직결에도 잘 나와요 대략 20cm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단차는 27, 8 그대로 유지하고, 가지만 좀 잘랐습니다. 어우, 갑이. 색동 얘기 나왔어. <웃음> 아, 저도 색동 얘기 있는데 써볼까? 이거 뭐라고 대비되는 색깔? 그 이게 색동이 나온다니까요? 신기하죠 진짜. 어 그래서 어? 색동이 나온다니까 이게. <웃음> 어, 너가 색동이 큰게 나오네 부력 튜닝을 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색동이야 진짜 두 마리가 나오네요 아니 좌대를 갔는데 좌대선상에 색동을 갖고 오셨는데 거기에 계속 다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튜닝을 해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튜닝 해왔어도 이제 열 마리네. 아니, 쭈꾸미인가? 오, 오, 오. 색동은 색동인데. 자, 풀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풀었어요. 오, 이야. 대박. 와, <웃음> 괜찮네.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이야. 웃음> 와또 큰거 잡으셨어? <웃음> 그린은 죄다 쭈꾸미인가 아님 레이저라서 그런가? 와 진짜 레이저라서 그렇고 보나 나오면 재밌는데 그렇죠 <웃음> 안 나오는 순간 낫죠 그렇죠 아이. <웃음> 오또 뭐야 조금이 큰거 아니야 이거? 아 그냥 그럴줄 알았어 <웃음> 저는 계속 쭈꾸이지 단차 내리자마자 이렇게 나오네 이거 그러니까 20은 원래 쓰던 채비고 군산에서 보니까 이게 가지가 긴 분을 당할 수가 없어 단박에 50cm는 무리인 것 같고 아이뭐이 자리가 안네자 올려봐요 또다울게요. 케이스 하나에 40개씩인데 네. 더하면 108개인데 108개라서 이게 본내가 많은가 진짜 이게 <웃음> 개수를 좀달리겠는한 <달리해가고> <웃음> 더워게 빼갖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초반에 좀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은 예. 마음이 이제 편한데 예 맞아요 초반에 못 잡아놓으면은 막조금해 <웃음> 맞아요 맞아요 다보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멘탈 게임입니다 네. 예아한번보여주면은 예. 힘들어요 조급해지면 채비 믿음도 안생기고 네, 얘기도 그렇고 잠깐만 뛰지봐봐요 뛰지봐봐 오징어 큰거 잡고 계십니까 와 대포하네 <목소리> 대포하네 대포알. 저는 쭈꾸미 <웃음> 이거는 설마 시아도 나쁘지 않아요? 조이네 요거 잡는다 아이 갔네 아이 갔네 짜식 아이 한 두세 번 괴롭혔더니 갔어요 그러니까 오우 크다 좋았어 큰 놈은 이렇게 약올리지 않는데? 와씨 어? 오우 와 진짜 대포리다 이거 오늘 썼나요? 네 예, 아, 안썼어요 <웃음> 그럼 이렇게 해야돼? <웃음> 잘생긴 사무장님한테 써버렸네? <웃음> 발놓고 와 진짜 크다 여창포에서 <웃음> 아주 유명한 선사시죠? <웃음> <웃음> 지금 손자님여이다 전부 다 갑이 배죠? 이거 근처에 넣잘 몰리는 게좁쪽에저 안쪽에 서하는 데리고... 뭐가? 이인가 정조는 지났는데 시간상으로는 힘죠 예, 11시 넘었으니까 11시 반쯤 됐을 텐데, 어. 간주가 10시 반이거든 그쵸, 그 안니 오늘? <웃음> 그러니까요 윗물인데 쭈꾸미만 신나게 나오고 반갑습니다 국이 얼큰해 보입니다 김치고기국 이래서 안나오시려고 했나봐요 너울 있다고 하시더니. 심하네. 뭐, 그렇게 극복 못할 너울은 아니네요. 자, 녹도까지만 와도 물색이 확 바뀌죠? 일물의 물색. 오호! <웃음> <웃음> 오자마자 하셨는데 <웃음> 계란이래. 어짜시게 <웃음> 아, 살려주는데 쏘고 넘어가네이저 <웃음> 오우, 야 파란색이 대세인가요? 파란색이 얼마 조금이겠지. 야아 진짜 <웃음> 야 계란 히트는 여기서 여기 많이 하시는데 계란입니다 너울이 있으면 가지채비가 이래서 편하죠 콩 찍고 자연이 들리는 함기나봐야 되겠어. 와, 사모장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참 분위기 좋았는데. 설마 20마리도 못 채우겠어? <웃음> 아, A에는 누군나같고 아열 마리만 더 잡으면 만족하고 할 텐데. 어 오랜만에 한 마리 오네. 어 좋아. 이 정도만 나와도. 에이. 쭈꾸미같아요 <웃음> 아이고 씨. <웃음> 야 진짜 계란은 진짜 자 카운팅을 하면 딱 20마리입니다 아 진짜 <웃음> 딱 면방이네요 면방 세 마리 나왔어 뭐야아이고 손만만 좋다. 네 마리 나왔어. 주황이 나와요 주황이. 예, 밝은 주황. 네 마리 나왔어요. 아니 뭐 패턴이 이렇게 잡혀? 아 어, 좋아. 그거 어복대네 어.. 오복대다이거 <웃음> 제가 쓸땐 별로 오복 없었는데 이거 <웃음> 히트 저도 히트 저는 작은 거 오오 어. 어느 뭐 아니 에이 네요거까지는 담자 너무 담을 게 없어. 요시. 히트, 야 나오는구나, 여기. 쭈꾸이가 없어요, 여기. 네. 나오면 다 갑이에요. 오 와, 왜 저러지지? 오, <웃음> 야, <웃음> 와, 갑자기 느나야 이거. 오, 씨, 왜 갑자기? <웃음> 오, 씨, 오, 오, 오, <웃음> 야, 갑자기. 그러니까요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에요 와아이 빌려드리지 말걸 그랬잖아 <웃음> 아 좋아 어우 야 어, 뒤에도 슬슬 나오네 이제 이물총이 뭐가 맞는거야 지금 히트 아 아니 저런거라도 계속만 나오면 아이고 이거 뭐 쪼끔이야? 아이고 넌 진짜 계란이다 <웃음> 20마리만 잡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 저기 앞에 나오는 포인트에서 확 나와가지고 12마리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가만히 <목소리> <목소리> <웃음> 야... 물고 있으면 그렇죠 오 사이즈 괜찮아요 친가봐요. 아, 오랜만에 한 마리 한네에한년만에 아, 사이좋아. 에한번 3신마리 굉장히 채우고, 처음 한 마리 잡네. 아이. 어 저기 오랜만에 폴링바이트네. 오, 그죠? 아, 완전히 밑에 있네. 이래이 제가 못 잡지. 양쪽에서 다잡으시니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웃음> 지금 사면 타신데 에이, 무슨?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아, 그 가비하셨으면 사면 탄데 패턴 없죠 오늘 패턴 진짜 없습니다 그냥 단차 바닥으로 내리고 물하고 대비되는 색깔 아에 기름 넣으시더니 오늘 조항 조금 안좋으니까 들어가실 생각을 안하시네 사무장님 오시더만 오늘 집에 가기 틀렸다고 하시는데 <웃음> 자 이동 좀 하겠습니다 뭐? 어? 어디로 올라오시지 빨리 올려보시요니 빨리 좀가 아니 이 손장님이 4시간 넘었는데 항쪽으로 들어가실 줄 알았더니 더 멀리 오셨습니다 살벌하네요 어 추워서 낚시복 다시 로또리만 걸쳐 입었어요 아 여기 나온다고 통신하시고 오셨나보다 어우. 사이 좋아. 와, 이거... 어이, 야. 자, 40cm 단차. 기온 떨어진다고 수온 떨어진 건 아닌데. 일조량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지를 다시 길게 했습니다. 히트! 어 연속 히트. 아, 좋아, 좋아. 아 저도 한 마리. 요건 작다. 오, 어? 안 작다. 담을 만하네요. 액입니다. 8cm짜리. 2,000원인가? 아, 어, 근데 모두 다 수평이지 않아요. 제가 꽤 여러 개를 사 와서 해봤는데 다섯 개면 한세개 정도? 그 정도만 수평이고 희한건 뒤집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코 저렴하지 않은 애입니다. 기 컬러가 좀 특이해가지고 주워 왔더니 오늘 조금 잡네요. Của mình c 가만하라. 어 크다 아유 이제 배까지는 내렸 수, 데팔같은종이 혼나시네 오우 크다 <웃음> 오 사무장님 여기 좀 도와주죠. 어망인데 딸이 올라와. 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그걸 끌어올리셨네. 와 합사 <웃음> 얇아 보이던데. 네. 오 네. 대박이다. 네. 오, 아이고 사십 말리와 그걸 끌어올리셨네. 네. 아 그러게요. 이렇게 버티네. 와, 0 8대인데 와. 왔어요. 아. 그러니까 못했죠 네. 히트. 어큰 아, 사이즈만 건져 올리세요. 아닌데. 그러게 <웃음> 말이요 <웃음> 오, 사이즈 좋다. 와 대포. 비, 비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히트. 이게 힘겹게 올라오, 싱겁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그 무거운 걸 <웃음> 끌어올리셨다가, <웃음> 이까, 이까, 뭐 하고 끌어올리신 거예요, 지금. <웃음> 아, 근데 저걸 끌어올렸는데, 뭐 하지? <웃음> <웃음> 어, 괜찮아요. <웃음> 아이, 그럼요. 못 잡아서 걱정이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땡큐죠, 이런 녀석들. 으로 집중. 나올 때 바짝 뽑아야 되니까. 크진 않아요. 네, 감자. 딱 경기인데. 오, 아 이런. 이게 괜찮다고 하기는 에 너무 많이 무뎌어요 제가 죄송한지 모르고 감사한 것같아 아, 그래합니다 그래. 5시간 했나? 어. 잘 나왔어요. 6시간지는데 예. 버스로 가니까 한 40분 됐나? 어. 6시 10분까지, 5분 10분까지 했으니까. 체이서오가요 <웃음> <웃음> 네. 와. 타이라마 가니까 그 정도까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갑오징어가 6시까지 했는 게 참. 그건 모르는거죠 어.. <웃음> 마 말하니까 나오는데? 딱 나오는데? <웃음> 딱 나오잖아요 <웃음> 음, 선장님은.. 자, 올려보세요 네? 올보세요 <웃음> 선장님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히트였는데 아이고.. 혹시나 50마리 채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이가 과욕이었어 피했어. <웃음> 안 맞았어요? <웃음> 예. 자, 여러분, 지금 5시에요. 58분인가 59분인가 그럴 겁니다. 아, 와, 진짜. 살벌하네요, 진짜. 떨어지는일몰피딩 보려고 하시나봐요 와 살벌하다 처음에 녹도 인근에서 하시더니 그때가 4시 좀넘었었는데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길산도 쪽으로 오히려 더 쏘시네 더먼 데로 자, 햇빛 떨어졌어 오늘 안 써본 거 한번 써봐야지 열심해 주시는데 안 나오네 야속하게 더 무서운거는 어제 입항하시니까 6시 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래들로 이렇게 전투 낚시하는 선수는 처음 봐요자 명성에 걸맞게 응. 체이스 오살벌랍니다 꿈이네, 이런. 했을까? 아 정조 시간인가 보다 정조도 아깐 나왔는데 아 이틀 잡는 사람은 잡는겨 아 이럴 때 가비를 딱 잡으셨어야 되는데 아왜 그러셔 아요자뭐 다들 출조 조사님들도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선장님께서 가장 많이 아쉬워하시죠 제 입장에서는 후회가 없어요 아근래 이렇게 전투낚시 하시는 선단 처음 타봅니다 제이스 선장님께서 외연도를 가셨으면 중박 이상은 모두 쳤을 겁니다 근데 뭐 너울이 심해가지고 외연도를 못 나가시는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부창포에 체이스 도 승산을 했는데 제가 장원자줄았더니 저도 훨씬 많이 잡으셨어요 여기 사장님도 그러시고 그럼 이제 8마리 작은 거 방생한 게 있긴 한데 그거 뭐 담았다고 쳐도 뭐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조항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못 잡았었네요 그리고 오늘 5시 넘어서까지 하시면서 선장님 마지막 멘트가 꽝이네 꽝 이러셨는데 출처 조사님들보다 더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자, 케이스오 선장님이세요. 오늘 5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와... 선장님께서는 꽝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안에서 그냥 오전에 꽝 차가지고 그자고 아, 왜 자꾸 꽝이라고 하세요? 마이고이안 되고, 아이고 안 <웃음> 자, 선장님들 마음이다 같으시겠죠. 그래도 기회가 되면 꼭또 와보고 싶습니다. 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무고의 케이스오였습니다.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6시 11분입니다 어제는 6시 반에 입항하셨대 타이라바 선사는 한번 6시 반에 입항한 적이 있어요 아나 진짜 갑오징어 선사 따고 6시 넘어 입항하기엔 진짜 11월입니다 지금 오늘 12월 6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선장님께서 너무 큰 성의를 보여주셔가지고 정보 체이스 호우. 체이스 피싱 크게 칭찬합니다 엔딩을 두 번을 찍게 되네요 오 참. 무섭다 <웃음> 아이고 네 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뭘 죄송하시네 자꾸 아나자님 <웃음> 고생하셨어요 네, 예잘생겼고생하습니다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거니다 와, 지금 이 콩콩한 거 보이세요? 어, 이렇게 입항한 게언제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 전투낚시 스타일이시네 그러고도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왜 죄송하실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